뭐해 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었나의 속마음을 담아 이멋티콘난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미 묘한 심리를 알까 우우. 아니 바쁘지 않아 나띵나나 힘들어 nah, nah. 있지 않아 인섭냐냐냐 지금 다. 함께이지 않아 응,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내 목하는 룩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 쫄것 같아 어직들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blue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미로 운니작품매지은이 t a t s me, oh, oh, 어 h oh, oh, oh, 이이막 h oh, oh, oh, oh, o 이 oh, oh, oh, oh, oh, oh, oh, o r e h l h a l o l o 말을 고르지 마라 Just reply h l h l h o e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니네 해석이 궁금해 우리의 색은 gray and blue 안지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띄워 금세 터질 것같아 어미가 빠져 어지러워 사랑인 것 같아 백만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의 색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지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내목하는 블룸 엄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아직들만의 비밀의 정원.